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핏365 최신 버전에 있는 파워포인트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바로 모핑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모핑효과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되게 되게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모핑효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모핑효과의 모든 것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피교과 중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핑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자 그럼 지금부터 모핑효과의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 네 지금부터 모핑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핑효과는 이제 상단에 있는 전환효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전환에 가면 여기 이렇게 모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이 모핑효과를 눌러볼게요 그냥 이 슬라이드에 전환효과를 주면 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삽입 도형을 삽입해 볼게요 네모를 삽입해서 이렇게 하나 입력해 볼게요 자그 다음에 전환 효과를 주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똑같은 개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의 것을요. 살짝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누르면 도형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위치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동하는 렇게이 것을 볼수 있어요. 크기도 이렇게 작아지게 된다면 작아지면서 이동하게 되죠. 어, 이런 형식으로 변하는 것이 모핑 효과 중에 하나이고요. 어, 만약에 내가 원으로 했다. 원을, 원으로 을원 바꿔볼게요. 도형을 원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볼게요. 안 바뀌죠? 왜안 바뀌게 되냐면 이원 도형은 여기에 있는 사각형 도형과는 다른 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똑같은 개체로 인식을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이 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여기서 점 편집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이런 점 중에서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자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 살짝 이동시켜 볼게요 자그 다음에 미리보기 해볼게요 와우 원도형이 이렇게 사각형 도형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릴 때원 똑같은 원도형으로 맞출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의 모양을 바꾸는 그런 형식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원도형을 이렇게 3개 정도 그려볼게요 색상도 각자 다르게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 신호등이네요 <웃음>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개의 도형을 오른쪽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 도형을 크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예측해볼까요? 예측하게 된다면 여기 모핑 효과가 된다면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초록색과 파란색 도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원 도형은 커지겠죠. 이런 형식으로요. 어?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똑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파란색, 원, 초록색 원만 크게 해주고 바깥쪽으로 이동.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차례대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복제를 하게 되면 이동시켜주고 원 크게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오는 것처럼 모핑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줄수 있는 것도 모핑효과 중에 하나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상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지세상 이지쌤 이지 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좀더 보기 편하게 이제 텍스트를 글꼴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전환 모핑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텍스트에 모핑효과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이 복제를 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만 남겨 볼 거예요 모핑효과를 주게되면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변하게 될겁니다. 볼게요. 어? 변하지가 않네요. 왜 변하지 않냐면 오른쪽에 있는 효과 옵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효과 옵션을 누르시면 여기에 단어냐 문자냐 나올겁니다. 단어는 띄어쓰기를 했을 때 개별 및 단어를 해주는거고요 문자는 말 그대로 그냥 문자 자체를 이제 모핑효과 해주는거예요 단어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만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지 세상 따로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지 쌤 이렇게 따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단위로 하면 이지 세상과 이지 쌤만 빠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모핑효과를 적용해 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가지 예시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미리 도형을 만들어 뒀는데요. 도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모핑효과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 있는 거첫 번째 있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제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의 그 그래프 길이를 좀 이렇게 길게 하나 또 둘.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 한 2017년 그래프라고 할거고요 요거는 2018년 그래프 이동 이렇게 해볼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환 모핑 효과를 주게 되면 자 첫번째 2017년에는 현재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2018년에는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 모핑 효과가 적용이 안 됐잖아요. 왜 적용이 안 됐냐 하면요. 여기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어, 그 전에 모핑 효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전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애니메이션을 모두 없음으로 해 줬을 때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무조건 애니메이션이 없어야 하지만 이렇게 모핑 효과를 쓰실 수 있다는 것꼭 아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넣어 봤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크기를 한번 바꿔 볼게요 크기도 자르기를 통해서 음, 1대1 비율로 이렇게 잘라 줄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줬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똑같은 이미지를 복사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놓을거예요그 다음에 모핑효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 모핑을 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해도 이렇게 작게 바뀌는 듯한 느낌으로 변환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텍스트 상자 어, 사진의 질을 높여, 높여주는 높여뭐 글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바꿔주고요 발표를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요,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바로 사진의 질을 높여주는 땡땡땡 카메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핑효과를 활용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 모핑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이어 기능들 말고도 다른 기능들을 현재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올려뒀어요 그런 다양한 강의들을 여기 상단에 있는 메뉴 어, 영상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모핑효과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그리고 오피스 365 버전이 깔린 곳에서만 재생이 됩니다 즉 이하 버전은 재생이 안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컴퓨터가 버전이 났다면 모핑효과는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모핑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핑효과가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응용하면 정말 정말 많은 기능을 쓸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효과는 발표할 때만 할수 있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정말 발표를 잘하고 싶으시거나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꼭이 효과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과 정말 정말 잘 배우셨다면 모핑 효과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우셨다면 이지세상 이지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